하나, 하나, 둘, 셋 잠깐만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거야 하다가 짠! 뭐또 이상해? 짠!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우 씨날파리 너무 많다 이지세상 이지쌤입니다 아, 유튜브를 운영한 지 2년 정도 됐을 텐데요 드디어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정말 열심히 콘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막 연구하면서 올려왔었는데요 강사 입장이긴 하지만 너무 뜻깊고 그리고 너무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1년 동안 몇년 동안 이렇게 운영한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나 유튜브 안에는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독하고 외로울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제 1만 명이 넘었으니까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좀더 소통하는 의미에서 뭘 해보려고 하냐면 바로 Q&A 시간을 가져볼까요?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발표라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 뭐 이것저것 영상에 관련해서든 궁금한 것이 있었으면 아래쪽에 있는 유튜브 댓글 있죠?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그뭐 이것저것 다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어떤 질문이 올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긴장되는데 <웃음>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이런 다양한 질문들과 뭐 이런 걸 하면서 저도 좀 이것저것 여러분들과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들 어떤 게 궁금한지 진짜 많은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지세상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리고 블로그도 많이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알려주는 이지쌤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주세요.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. 안녕! 내려가야지. 내려가야지. 여기로. 어, 아, 거미줄. 아, 슝. 아차! 안녕